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축도동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공식이 없는 상태이고 위치가 좋아 공실이 잘 생기지 않는 원룸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계단 타일이 아주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2개, 미니트룸 2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은 아주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3층입니다. 3층에는 원룸 2개, 미니, 투룸 2개가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에는 예쁜 타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 세대와 큰 미니, 투룸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 역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멀리 중앙교회가 보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는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과 바닥, 벽면 모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받으세요. 다음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축도동 199-3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 면적은 2 1 5 5제곱미다 6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3 3 5 0 2제곱미다 107평입니다. 중계대상물이 종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1동이며 총층수는 4층입니다. 입주가능일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구성은 원룸 5개, 미니투룸 4개, 정투룸 1개 총방 11개이며 화장실은 10개입니다. 사용승인이란 2012년 2월 10일입니다. 주차 대수는 7대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정트롬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매매금액은 5억 7천만원입니다.